우리 시어머니 시어버니랑 우리 엄마 아빠 집이 가까워가지고 맨날 와. 맨날 같이 있어. 아, 진짜? 그리고 아, 남자들 죽으면 엄마 엄마들끼리 같이 살기로 했대. 와 근데 진짜 그 특이하다. 어, 그렇게 엄마들끼리 친한 거. 쌤 어. 어. 엄마랑요? 어. 오. 어, 어머니 왔어. 진짜? 나도 어. 막내 아가 사랑해. 어머. 어머. 아가야 아가 또? 어머 하트 하트. 어떻게 사랑받고 있어? 아가야. 엄마, 엄마, <웃음> 되게 이거 뭔가 되게 뿌듯하다. 어, 뭔가 어깨 올라가. 어, 좀 그래도 막내 아가 너무 예쁘다. 그 말이 나, 그치. 네. 하트까지, 하트까지. 어머니 나한테 막 아가란 말 잘하셔. 근데 나 들을 때마다 막. 문신이 음, 음, 나가. 아, <웃음> 나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랑 일본 온천 놀러 갔거든. 벗어야 되잖아 다. 여기 뱀있고막 난리 났잖아. <웃음> 아, 근데, 다 또, 문신이 막 온몸에. 아, 뭐가 이렇게 많니? 아, 아 지워지는 거예요? 물어보면 되게 좋으셔.